자 제목 시작 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딱한 구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죠. 저도 영적인 부모로서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보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냥 잔소리처럼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어, 어,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바꿔서 빨리 어, 터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더 고통 자 여러분 누가 알까요? 옆사람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모릅니다. 자기만 알지 옆사람의 힘듦을 거의 다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 그 고통을 알고 힘듦을 알면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분만 내 마음을 정말로 힘들 때 알아요. 홀로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오시지 사람은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지금 내 현실, 이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는 자, 학교라면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의 캐슨입니다. 이것을 버리거나 이것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러면 이런 고난이 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어, 그, 얻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섭리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맞아요. 둘다 피곤하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이겨나가는 건데 패러다임을 바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금년에 싸웠죠. 1년 전에도 싸웠어요. 2년 전에도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환경을 이겨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서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내가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현실이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두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우리, 자, 연세가 이제 있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이 거쳐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또 나이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달라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도 오늘도 바, 바꾸지 않았다면 그런 여전히 그 질문을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문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죠.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할 때는요,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내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금도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합니다.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암아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아면내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관점이 바꾸면 굉장히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모름넉 달이 지나면 보슨 때가 와요? 추수 때가 왔는데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요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내 생활 속에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똑같은 날은 여러분 하루도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에 대체하면서 우리가 두려워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지면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패러다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해석이 잘 안되죠. 하나님 얘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해석이 안되면 너무 답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말씀이 해석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다. 자녀라는 것이 하면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정체성. 다시요.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책임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관점이 바꿔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35절에서 주셨는데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 교회에 저에게 오셔서 뭐 3년도 5년도 그런데 똑같이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럼 달라져야 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계속 봐라. 봐라. 누구요? 하나님의 힘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라. 계속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들아, 인생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넉 달이 지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추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매, 하나님의 추수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넉 달의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넉 달이라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넉 달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넉 달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어떤 우리는 고민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로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바꿔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해 보세요. 관점을 바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관점을 바꾸는,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고 가르쳐도 관점이 바꿔지지 않냐면, 나중에 보면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너희들이 세상이라는 어, 세상에서 넉 달이라는 기간을 줄 텐데, 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다. 이넉 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관점으로 바뀌면 광야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견디는 것이 어려운데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관점을 바꾸지 않냐 하면 우리 현실에서 불평거립니다. 투정합니다. 근데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불평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 광야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넉 달만 지나가면 추수 때가 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넉 달을 잘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넉 달이 내 현실이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넉 달이 지나가면 추세때가 옵니다. 넉달 동안 의미 있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황인데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추세때를 주시면 세상은 불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추수 때를 주시면 나는 잘됩니다. 세상은 불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추수 때를 주시면 나는 흥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수 때는 땀 흘리는 때입니다. 보상을 받은 때가 추수 때입니다. 넉달 동안 훈련하는 것. 보상받는 것이 추수 때인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비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넉달 동안 내 인생이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으면 추수 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계속 질문했거든요. 넉 달이 지나야. 넉달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제 안에 오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넉 달이 지나면 수수때가 온다는 말이 그냥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넉 달을 잘 지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넉 달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을 잘 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넉달 동안에 땀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넉 달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훈련하기 때문에 넉 달은 참 힘든 고비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넉 달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연결을 가기 위해서 숙성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넉달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서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사건사건입니다. 그래야만 예비한 추수를, 예비한 추수를 할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냥 바꿔진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멘.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결론은 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너를 낮출 수고 뭐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늘 저울질하면서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넉달이라는 기간을 저는 이런 의미로 오늘 9월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 달을 잘 보내면 약속에 땅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4개월이란 넉 달이란 이 단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넉 달이고 40년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내가 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막상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40년을 걷게 간, 걸어가는 것 기억해라. 넉달 동안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여러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시간표로 살았다면 광야 40년 동안에 낮추시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러다임 바꾼 겁니다. 모든 일들을 요 나부터 시작했어요. 내 생각부터 시작했는데 패러다임 바꿔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아, 설교를 들었더니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네, 설교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사는 것은 다 자기 결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추수 때는 아무에게나 온 것은 아닙니다. 추수 때를 내 인생의 추수대로 만드느냐, 추수 때에 쭉정인을 거두는 인생이 되느냐,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넉달 동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의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들어야만 커고이넉 달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어?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야 합니다. 넉달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소 원합니다. 네. 자, 넉달동안에 여러분의 장점이 보일 것입니다. 넉달 동안 고난을 통해서 자이 고난을 벗어나기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약점이 보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사명을 보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 인생이 바꿔진 것은 아니더란 겁니다. 어느 성과적은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다는 겁니다. 넉달 동안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넉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넉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중하는 훈련을 배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넉달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배우십시오. 아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넉달 동안에 눈이 열리면 보인다는 겁니다. 넉달 동안 여러분, 자, 넉 달,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받는 기간에 가장 많이 바꿔진 패러다임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태도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넉 달은 추수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알아듣도록 말하겠습니다. 세상은 불황인데 하나님의 내 인생에 수수 때를 주시면 흥하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동성교회 추수 때를 주십시오. 작은 교회였을 때잘 섬기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계절이 지나면 교회 안에 추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광야, 광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모모이 하나입니다. 넉달 동안 이 훈련을 못하면 평생 하나 되자, 평생 하나 되자, 평생 하나 되자 구호만 에치다가 자기 마음대로 수수대를 놓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뭐세번 온다고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세 번이 아니라 기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줘요. 근데다 우리가 패스하더라고요. 요즘 제 안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안 듣고 못 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만집니다. 아멘. 저는 추수 때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금년을 그렇게 전반기, 후반기 하죠. 추수 때가, 자, 금년이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몇, 지금 몇 월이죠 어, 9월 첫 주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이 지나면 2016년입니다. 자, 아, 네. 아 네. 그러면서 2016년에 우리가 추수 때를 좀 만들자. 자, 아 네. 이런 의미로 이 4개월 동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줍시다. 그래서 의미 시이것을 보내면 2015년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할때 우리가 그냥 그 패러다임으로 바꿔진 훈련된 패러다임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가면 금년에 여러 번의 힘듦이요. 내년에 똑같이 힘듦이요. 5년 전에 힘듦이 지금도 힘듦이 될수 있어요. 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섬기는 것,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좀 인생이 사로워지자는 거예요. 내가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바꿔집니다. 환경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더라고요. 이 4개월을 나는 참으로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4개월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교회에 다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요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온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온 우리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져라는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넉 달이라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하면,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얘들아, 추수할 때가 있다. 이 말이 나는 달리, 달리 아니, 다르게 들, 그, 들렸어요. 자, 운동선수들이나 보면, 그 이군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이 가서 뭐라 그래요? 잘하고 있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감독이 안 본다고 이군에서 훈련 게을리하면 그때 안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가서 훈련하는 선수들 로 한번 보세요 매전에게 올라가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추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뭣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매, 아멘. 이 예, 사람을 봅니까? 이 예, 환경을 봅니까? 교회가 어떠든지 사람이 어떠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좀 바꿔져서 지금보다 또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비된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얘들아 초수때가 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준 말이지만 경고도 더세월아게 한다? 너 시간 그냥 네 마음대로 함부로 네 생각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단 말입니다. 간혹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갖고 목회를 했을 때 우리 또래 동기들이 전부 다 했던 말이 여러 명 중에 저는 이미 그때 개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나 뭐하지? 준비했단 말이안 했단 말이에요?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졸업하면여러분넉 달에 지으면 뭐하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는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우린 될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안 받으려고 버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활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쁨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이 알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이 힘이 소산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들아, 추수 때가 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는요, 로마로 가라는 겁니다. 로마가 각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고생하니까, 가난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너무 고생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는 추수 때가 없나 봐 한데 아닙니다. 내가 고난이 크고 고난이 적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수수대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으로 모시면 수수대 옵니다. 아멘. 이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1년이고 2년고그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수수대가 가물가물해집니다 추수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 얘들아 추수 때가 있다. 이말이동순께 송도더라. 고난이라고 힘들고 먹고 살려고 힘들지만 추수 때가 있다. 너무 현실에 딱 매지 말고 추수 때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라. 규례를 좀 지키며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넉 달에 의미있게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넉 달을요, 의미 없이 살지 아니 하면, 추수 때가 왔는데, 나에게는 추수 때얘기란 계절이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란 것을 의미있게 살면, 힘들지요. 그런데 의미있게 살면, 내가 나에게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황이다 할지라도 추수 때가 오면 내 손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됩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추수 때를 위해서 전능자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넉 달이 지나면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넉달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 인생의 추수 때를 오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추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추수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아, 예. 추수 때에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소유는 이렇게 많고 스펙도 이렇게 많아고 인생을 잘산 것처럼 보이는데 사명이 없으면요.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그러죠. 노년에 은퇴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봉사하면서 산다 그러죠.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권난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사명을 보시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사명이 뭔줄 아세요? 사명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사명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명의 본질은 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상대방의 눈물을, 힘듦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 자, 하나만 여러분 제가 가끔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100개를 문자를 얻게 쏜다고 합시다. 저를 격려하는 문자가 몇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 기준에서 저에게 얼른 문자를 한 달에 다섯 번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문자가 몇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거의 다릅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이요 거의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기만 하면 성도들이 어려운 것들이요, 자 저에게 이렇게 반응 안한 것처럼 성도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살아요? 나만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니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수준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의 패들로다임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힘듦을 말할 수 있지만 목회자를 경험하거나 교회를 경력하거나 교회 소망 주는 메시지가 거의 다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찍는 소리를 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몇달 동안 이런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결정합니다. 사명이 생기면 내가 가진 신앙으로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좀 합니다. 근데 현장을 안 옵니다. 여러분은 월요일날은 그래도 몇 사람 새벽기도 오는데 화요일부터는 잘안 와요. 와보면 아 자리가 이렇게 비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느껴지면 이 자리를 누가 메꿔 내가 메고야 되겠다 하면 수요일날 내가 예비하지 않으면 누가 와지 앉을 사람 없겠다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이 사명 중에 하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자리를 하면 나올 사람 없다. 나라도 가자. 내가 교회를 도역하지 않으면 도역할 사람 없다. 나라도 하자 그런데 거기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일러라서. 근데 교회 어르신들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알만한 사람부터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처음 온 사람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패러다임 바꿔서 사명. 여러분 사명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마음에서 느껴지면 내 안에 액션이 일어나는데 이것보다 사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이 보면 다인 얘기를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사명 얘기를 합니다. 어, 다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전정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옷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갔는데그 심부름으로 같은 그 전정터를 가봤더니 형들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아시라는 사람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쩔쩔 인 겁니다.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쩔쩔 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만간거이 지나가는 군인들과 사, 뽑혀서 군인들이 갈게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많이 지나가는데 그 무릎 꿇는 것이 아픔으로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 전쟁에서 무릎 꿇어서 골야답에 쩔쩔 매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들어온 거예요 다이사명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가서 전쟁으로간거 아니에요. 권리하신 누군지도 몰라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다 지나가요.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다. 동역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다 인만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하나님은 모욕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갖고는 굴복에서 쩔쩔매는 것이 너무 내 아픔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아닌데 내가 저골리앗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 싸우니까 나라도 가서 싸워야겠다고 하면서 나간 것이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을 합니다. 그가 사명이 생겨서 나갔지 시켜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위연 장수가 되어야만 사명이 생긴 거 아니라는 것. 능력을 있어야만 사명이 생긴 거아니다는 것. 감투를 써야만 사명이 생긴 거아니다는 것. 누구든지 교회를 보는 모습들이 불쌍해여는 모습이 보이면 사명이 생깁니다. 아, 네. 그럼 그에게 은혜를 줘서 넉넉히 싸워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 네. 다이들에게 소수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가 와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이 인생이 바깥에난 것은 요 패러다임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요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의미를 가져서 거기서 내 사명도 발견하고 내 장점도 발견하고 내 약점이 있고 버릴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도 과감하게 하고 끝까지 내 고집으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훈련 자리에서 2015년에는 패러다임이 바꿔져서 교회에 추수 때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계절이 하여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순교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지선 자매 얘기를 좀 하고 사명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 여러분 알죠? 어머니가 장로님이신데 저는 이렇게 넉 달이라는 생각을 거기다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넉 달. 그 가정에 넉 달이 있었다. 넉 달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요지선이이가 병원에 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굴로 보면 사람 가지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넉 달을 나는 어떻게 보는지를 모른다. 넉달 동안 지선이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보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추수 때가 왔다. 소망생이 이는 겁니다. 넉달 동안 지선을 돌아볼 때는 사람의 의식으로는 안 되더라. 사람 의식하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내 딸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최고로 잘해줘야 되겠다. 사람이 안 보이고 내가 잘 돌봐줘야 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30분 보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서 30분 그 지선이를 자매를 이렇게 돌보고 나오면 30분 후에 나오면 탈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에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그가 정성스럽게 그를 쏟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도 있을 것이고 30분 거기 가서 섬기고 나면 나와서 탈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봤더니 나중에 그가 생각이 안나 단순해지는 것을 봤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였다. 사명이에요. 내가 딸에 대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구별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느꼈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내가 얘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3 0 동안 버려놓고 내가 딸을 향한 그 마음이 말이야 못하지만 얘 내가 들어간 것을 알았다는 것. 사명. 여러분들이 교회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 여러분 안에 사명 생깁니다. 아, 네. 여름 직장 속에서도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한 것을 느껴지면 사명입니다. 그러면 추수되고입니다제선에게 내가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중환자실에 3 0 동안 보낸 그 시간에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전력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탈전해버린 겁니다. 넉달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에도 이런 계절이 오구나라고 하는 말이 저는 추수 대로 해석됐습니다. 산원성도 여러분 1년 전에 2년 전에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넉달이나는 교회 안에 9월, 10월, 11월, 12월을 우리 모두가 의미있게 보냅시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기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올상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두 번째 패러다임이 저로 친해지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소통이 안 돼요. 저는 문자를 보냈는데, 자, 목회자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자, 축복의 메시지는요. 거의 다 없어요. 받는 사람 모듬도 주는 패러다임 바꿔지가 돼요. 사명이란 것은 요 나만 주시오 나만 주시오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잘 섬겨라 아니에요 섬김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섬기는 패러다임 사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자 크게 하면 세 번째로 35절에 눈을 들어 보라는 것 중에는 추수 때의 밭을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알곡이 보이고 쭉정이가 보입니다. 보통 때는 모든 밭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4개월 동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 추수 때는 달라요. 알곡이 보이고 쭉정이가 보여요. 4개월, 넉달 동안 우리가 그냥 그냥 그냥 의미 없이 살고 매 토정이 나오고 상황에 반응이 나면 추수때요 알곡이 안 보이고 쭉정이만 보입니다. 내 인생이 자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고 감사하게 할때 우울증이 와버려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마음에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얘들아 눈을 들어 받쳐 봐라. 얘들아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송도들의 모든 생활 때 모든 사람들이 밭을 어디를 보냐면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잘된 거 다른 사람이 비유하는 거 다른 사람이 열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판단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해요 이거 하지 말고 자신의 밭을 바라는 거예요 내 밭을 좀 봐봐라 신경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다른 상황에 쓰지 말고, 자, 밭을 내 마음의 밭을 봐라. 내 마음의 밭을 봐라. 내 마음을 밭지 추수 때에 알고 있느냐? 축적이가 있느냐? 내 마음의 밭을 보지 못하면요. 이 사교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버려요. 사랑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밭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겁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주려고랬습니다넉달 동안이 넉 달이 지나면 넉 달을 주는 것은요, 추수 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명으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매달마다 내가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톡 던지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저술 아니 담배 끊은 지 4개월 됐어요. 정말입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한 말이 딱 얼굴 봤는데 보자마자 목사님이 저 담배 끊으신 4개월 됐어요. 뭐요? 바꿔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바꿔진 것을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바꿔져가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고 패러다임 바꿔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속에 추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9월, 10월, 11월, 12월 넉달 동안 의미를 가지고 넉 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넉달 동안 의미 있게 아버지와는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많이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네. 수로때 분명하게 주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네.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네. 내가 삶내아버지라며환경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가정권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리고가 아버지 무너질 것입니다 골리아스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맞지어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읽어 나가는 데역사해 주시고 4개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숙성된 기간입니다 가지, 가지치는 정가 기간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바가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규루생활 교회를 지키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비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감당하도록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하심이넉달 동안. 추수 때까지 잘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추수 때가 오기.